인제 어는난 독수 정산 일보 황화두 천분 하루 올주 올동년 참올게요 총님 격해 집을 넌 뭐라고, 시로 양식을 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고고 만재앙봉과 쉐평우성시리봉, 북내방장, 영주삼산태산송산 형상하삽, 만악천봉, 폴성구삼각계룡 금광산, 발미산, 수야강, 우리 딸을 가리에 품꽃없이모도 놀고 영유삼산꽃 와베가 그기에 올라 해물을 얻고 넘치고 그곳을 격차고 유산의 낙조경과 외국의 일출경을 나이오 삼우 태산 소천하지 군부자의대관인다르요다도아